겸물이 되어주세요. 예 어, 뭐야? 에에포트에지 야, 에 아, <웃음> <남지상거. 웃음> 우와, 겁나 심하 야. 야, 근데 어? 근데 나한한색밖에 없어서 그에네 아? 한밖에 없어. 뭐 화면에. 어? 같이 하자. 3 2. 우와, 1. 뭐야, 뭐야, 뭐야. 씨 맞아, 맞잖아. 우리너나1대1 뜨자. 야. 내가 왜.. 칼전 한번 한 번만 칼도? 어? 사람 죽었다 사람의 사람을 죽여 내보냈습니다 칼도 넣자 칼도 칼전. 아사떻게살박전할래 칼전할래 <웃음> 잠깐만 어떻는지몰라면서왜 이렇게 쫓아와 와마다 마스야 생이예요 오물 씨발 근데 이거어떻게 때리는 거야?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F키 눌러가지고 어? 가까이 나가서 나는 나는 안때려게이는데이렇도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가이 가서 이렇게. 이이나 f 이렇게. 이아잘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가이이근접이서게 이렇게. 이 존나 무서운데? 잠만잠만요잠만요한 번만 해세요아나요 <웃음> 어? 나어디갔아 오우 이 잘해 때줄아는데다버리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밀어? 아니 그만 좀 밀어요 안나자아안나와 <웃음> 나에게 본다 시발 어머 뭐야 다이이이 봐준다 한번 오야오야오야오야 어? 씨발 디자인 아 근데 초+ 초기이지 않아. 아 잠시만 초기적이지 아저초기전 그만할 거야. 기 아. 지금 야. 좀 벗는 게나까 뭐가 속도? 어? 내가 이겼네? 내가 이긴 거 아니었어? 어머, 내가 얘기하면 요 자살하기가 시다 이봐, 내가 남색에서 봐. <웃음> 무슨 여객지? 진짜 귀엽어. 왜안 줘?